또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 목소리 좀 체크도 할겸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음.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할 것은 이 IT 보안 분야에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활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선택을 할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로 그 프로그래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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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이드를 제시하는 그런 관리적인 그 업무들, 이제 뭐 컨설턴트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프로그램이란 것이 모든 제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뭐 관리적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을 굳이 뭐할 이유는 없겠죠. 물론 이제 관리적 컨설턴트들이 하나의 이제 모의액힌 분야에 있는 인력들을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고서로 종합을 하다 보니까 뭐, 시어코딩 같은 부분들이냐, 아니면은 이제 웹 패킹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잘할 이유는 없죠. 굉장히 분야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IT 보안 분야에서는 이제 우선은 이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술 파트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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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예킹이냐, 이 아니면 이제 포렌직이냐, 악성 코드 분석이냐, 자신들이 앞로갈 그런 진로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 내가 이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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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 소켓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거의 다루고 기본 입문책들은 여기까지 다루고 다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언어를 배우던 어떤 파이썬으로 하던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라 그런 언어들을 배웠는데 다 여기까지 하고 자꾸자꾸 이제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목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도구들을 내가 만들어낼 것이냐. 근데 어떤 도구들을 이제 목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진료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진료들이 분명히 선택이 되어야만이 목표가 설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가지 예를 드렸는데 우선 이제 모이킹이라는 업무 파트에서도 분명히 프로그래밍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 이제 프로그래밍이란 것을 매일매일 어떤 모이킹 업무를 할때 하지는 않아요 왜그냐면 워낙 오픈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뒤에서 이야기할 어떤 악성코드 분석이나 침해 사고 분석들도 그래요 사실 오픈소스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유료 솔루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프로그래밍 언제 하냐 그런 오픈소스들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들이 만약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효율적이죠 우리가 보통 업무를 하다 보면 거의 다 효율적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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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인력 대신 인력들이 뭐 10가지 업무들을 해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다섯 가지 정도는 이제 솔루션들이 맡게 되고 나머지는 다섯 개 정도는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러면 다 나머지 다섯 가지 지금 현재 솔루션들이 자동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 비용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들을 내가 도입을 해야 한다. 보통 영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루션들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사람의 그런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영역을 가지고 이제 솔루션, 보안 솔루션을 만들 때 도구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해킹 뭐 업무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해킹 입장에서 어떤 해킹을 하려고 하는데 오픈 소스에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가 않아요. 혹은 내가 결과라는 것들을 A라는 결과 형태로 내고 싶은데, 그런 도구에서는 비라는 형태로만 내, 내는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픈 소스를 어떻게 보면 그그 그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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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퍼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패턴들, 어떤 변수값들이 있어요 취약점들이 나올 만한 어떤 것들, 파통 파일 입력 부분들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파일 입력 부분에 뭔가 취약점들이 있을 것 같으면 은 실제적으로 어떤 패턴들, 수많은 패턴들, 이게 랜덤값에 대한 패턴들이나 아니면 취약점이 나올 만한 그런 패턴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관련된 응답값들을 보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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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쿠박스가 거의 뭐 탑이죠. 예, 탑이고 실제 상용 솔루션에서도 그런 쿠쿠박스에 관련된 어 그런 자동화 분석이나 그런 어적인 기능들을 가져다가 또 쓰는 그런 상용 솔루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더더 더 공부를 하신다면 악성 코드 분석을 하신다면은 쿠쿠샌드박스 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연결되는 그런 다양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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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엔드포인트, 우리가 PC단에서 발생하는 그런 서버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런 패턴들을 다 이제 로그 분석 쪽에다가 넘기고 그것들을 이제 또 분석하고 대시보드를 개발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 형태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서버 쪽에서 발생하는 거하고 그다음 개인 pc 그다음 에 운영 체제마다 또 봐야 하는 그런 로그들이 다 다르죠. 형태들도 다르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을 또 하나 의 일원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시키고 하는 것들도